공경은 하지만 나는 못할거야 라고 응. 생각했던 분야야 어. 세컨 잡이 있고 이런 거걸 상상을 못하다가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응. 회사 한 2, 3년 다니고 옮기고 이런 사람 진짜, 진짜 많잖아요 어. 옛날에는 막 그러면 진짜 좀 자리 못 잡은 어, 사람 맞아, 이미지 맞아.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예전에는 약간 내가 여기서만 몇년 있었어 이게 4, 20년인데 맞아, 맞아, 맞아. 네. 일 그만두고 완전 좀 새로운 일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던 거 때려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해도 되는지 그럴 음. 수 있는 나이일까? 과연? 28, 29, 30? 애매한데 저 최근에 약간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니, 일 그만두고 안 좀, 좀 새로운 일 하고 싶은데 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랬죠 머리로는 할수 있지 뭐 너, 내가 그렇게 나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배우려면 지금도 배울 수 있고 요새 배우는 거 엄청 많잖아요 배, 배울 수 있는 창구는 어나 혼란할수 있지라고 응. 생각하면서도 여건 여권... 굳이 해야 될까? <웃음> <웃음> 이안 좋아하고 싶어 안주하고 싶은 응, 마음도 조금 있고 조심스러워지는 음, 거지 요새까지 귀찮아지는 거지 조심스러워 음, 귀찮아는 뭘까 귀찮기도 하고 조심스도 있는 것 같아 왜 그런 거 있잖아. 근데 내가 여기서 이미 뭐몇년 하면서 응. 인프라도 생기고 응. 익숙해졌는데? 맞아. 익숙해진 게 조금 있으니까 혹시 그치?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해가면서 내 자리를 어... 찾아가고 그런 응. 응. 거를 하... 해도 되나? 할수 있나? 괜찮다 응. 응. 근데... 할수 있다고 해도 귀찮다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사람들은 만약에 뭐 진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단 말이죠? 응. 근데 내가 여기서 계속 고르란까지 그렇게 다니느냐 마느냐의 음, 결정일 음, 거란 음, 말이야. 음, 음, 음. 근데 저는 좀 친구들이 직업군이 다양해서 음. 정말 우리랑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음. 근데 그 친구들도 늘때려치고싶다 얘기하고 지겹다는 얘기하고 땅른거꼭싶어라아 얘기는 하지만 비슷한 것 같아? 그냥 음, 똑같은 것 같아. 직업이 이렇든 저렇든 음. 우리는 사실 안정성이라는 게 없고 그쵸. 렇그 안정성이 없는 거에 익숙해진 어, 거고 어, 우리는. 그래 어, 항상 이렇게 표류하는 거에 응. 익숙해졌고. 근데 또그 안에서 또 정해진 뭔가가 틀이 맞아, 있고. 그쵸. 맨날 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고. 그랬을때그 음. 친구들은 나한테 뭐 매번 새로운 작품 하니까 안 질리겠다. 재밌겠다. 어... 매번 뭐 스탭도 바뀌고 배우도 바뀌니까 재밌겠다. 그건 네 생각인데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말 하는데? 우리도 사실 뭐 그렇게 매번 새롭지도 않고? 재밌지도 맞아. 않고? 작품이 바... 물론 그 친구들이 하는 업무보다는 어떻게 뭐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는 텍스트가 바뀌고 하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보다는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 고민하는 지점이나 뭐 느끼는 건다비슷한 음... 직업도 상관없 음, 그건 그건 맞죠 다들 그래서 아마 선배들이 그 얘기를 이제 갓 들어온 애들한테 농담 삼아 하는 게 그거 같아 떠날 거면 빨리 떠나라. 난 진심으로 해 근데. 떠날 거면 빨리 떠나라. 응. 나는 떠날 거면 빨리 거 떠나라가 아니라 그냥 떠나라. <웃음> 하지 마. 등을 또 믿는 거 아니야? 이거 하지 마. 늦지 않았어. 많이,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. 너는 너의 생각보다 멀리 와 있지 않아. 이 얘기였어. <웃음> 이게 이게 무슨 막말이야 지금. 엿들어 응. 백투 백투 폭격. 갑자기 뭐 어디가 아파지는 거. <웃음> 너는 항상 네가 깊숙이 들어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얕게 들어가 있으니 그러니까 언제든지 막나가나라 아, 나가도 얘기였어. 데미지가 어, 없어. 너, 어 맞아 그 얘기였어. 그치. 응. 근데 나는 30살 때부터는 내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취미든 뭐 일이든 배워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한 거야 이것저것. 음. 나는 나내인생의 디자인을 배우는 일은 없을 거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응. 항상 왜 동경은 하지만 나는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이야. 그리고 막 운동 취미로 운동을 할 거야라고. 음. 난뭐막 몸을 움직이는 피지컬 운동은 아니지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깨보고 싶었어요. 음. 어쨌든 한번살 거니까. 그렇지. 그러면서 약간 그 전에는. 뭐, 저건 뭐, 디자인, 뭐, 컴퓨터 프로그램, 이거는 내가 쓸, 거, 쓸 것도 아닌데. 내 직업에서 내 영역이 아닌데. 내가 다뤄야 하는 영역이 아닌데. 왜 배워? 그냥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. 음. 그냥 지금은 그게 뭔가 딱 바뀌면 서 그냥 다 해보게 되는 것 같아. 이거죠. 막, 막 동물, 뭐, 식물 이런 거, 뭐, 키워, 이런 거 보시면은 뭐. 꽃을 배워볼까? 남의 <웃음> 해 <대해> 공부를 해볼까? 막 이러고 잡지 읽어보고 음. 그러니까 이 일이 아닌 다른 분야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세게 들고 음. 그러니까 그게 뭐 취미가 될것 될 같은 느낌이 더 크죠. 사실은 뭐 그거 하면서도 직업을 뭐 바꿀 거야라는 생각까지는 나는 강하게 사실은 안 드는데 음. 내가 그렇게 될 거야까지는 안 드는데 그럼 왠지 모르게 도전해보게 되고 음. 그 와중에 뭐좀 잘하는 거 찾게 되고 음. 재미들리고 음. 되는 거같아 음. 그래서 뭔가 26, 27, 28 이때는 지금 발 담근 거 아니면 안될거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냥 음. 할 오히려 없어? 모든 걸다할수 있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그러니까 뭐그전에뭐 직업이 뭐 세컨 잡이 있고 이런 거를 상상을 못 하다가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음. 뭐 회사 다니는 애들도 보면 다 뭔가 부업을 찾고 네, 이런 것도 그렇고 응. 세상이 영원한 직장도 없고, 응. 그렇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또 하나만 배워보기에는 또 시간이 길지 않나? 응. 왜냐면 내가 뭐 지금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되거나 아이를 키워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응. 그거 조금 응. 더 배워보고 싶고 더 읽어보고 싶고 그런 응. 거죠. 이게꼭 직업으로 이어지자더라고. 그 전에는 응. 이게 응. 직업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? 직업에 도, 도움이 되는 시간인가? 공부인가만 따졌는데 음, 음.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죠.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음. 한번 해볼까? 해볼까? 뭐 그랬죠? 근데 요새는 진짜 회사 한 2, 3년 다니고 옮기고 이런 사람 진짜 음, 많잖아요. 많잖아요. 옛날에는 막 그러면 진짜 좀 자리 못 잡은 어, 사람, 맞아, 이미지 맞아. 이런 거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다들 2, 3년 있다가 옮기고 2, 3년 있다가 아예 다른 직종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많아서 아무리 사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다들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, 더덜 아, 그러니까 해졌지. 어. 응. 그전에는 그럼 되게 막 맞아. 방황하는 사람이었고, 어, 자리 못, 잡은 어, 같고, 어, 아무 자리 못 잡고,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가 그러니까 문제야된것 같고. 맞아. 지금 딱히 예전에는 약간 내가 여기서만 몇년 있었어 이게 자부심이었는데,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니.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맞아.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나의 스펙이 되고 경력을 될 수도 있는 음. 상황이 되다 보니까. 맞아. 그리고 뭔가. 내가 조각 조각 조각 이렇게 관심을 보여왔던 다른 서로 다른 분야가 내가 어 이거 한번 배워볼까 했을 때싹 합쳐지는 게너요그 어, 어, 너무 신기했어. 그래서 그냥 부,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거에 굳이 이유를 찾거나 음. 뭔가 이직을 할 거야, 세컨 잡을 가질 거야라는 이유나 명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강박이 색간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. 그냥 해보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. 언제 써 먹을 수도 있지. 취미가 되고 아닌 말지. <웃음> 맞아, 맞아. 맞아. 올해는 조금 <웃음> 너무 빨리 이상하고 특 수했어. 코로나 때문에. 그렇죠. 올해, 올해 아마 다들 그래서 더 서브 잡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고. 맞아요. 일단 재택으로 다 바뀌고 잘린 사람들도 있고. 되게 많았고, 정말 진짜? 많고.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너무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음.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옮길까 말까를 고민했다면 음. 이제는 내가 여기 남을 수 있을까 어, 맞아. 없을까를 맞아, 고민하고 맞아, 맞아, 있는 거죠. 불안 느낌 어. 음.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서 뭔가 좀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 아닌가는 생각이 덜 해진 것, 같아. 부담이 덜해진 것. 같아. 아 맞아. 그러니까 약간 필요가 아. 생기니까. 아, 맞아. 그쵸. 주변에도 또 워낙 뭐, 많아서 어. 갑자기 이때 계기로 뭐 야나 뭐뭐 배울까 봐. 뭐, 다른 거 뭐. 맞아. 배우는 사람도 많아졌고 뭐. 그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회통념상 뭐라도 시작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음... 그런 분위기가 되었고. 물론 이렇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고 새로운 일을 할까요? 뭐 이러면 더 이게 세게 올 수도 있겠지만 음,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.